71번째 리뷰. 짠! 설빙 딸기, 마카롱, 딸기. 설빙 가격은 13,500원입니다. 리뷰 도와줄 린냥입니다린냥입니다 린냥입니다. 구성은 마카롱, 포크, 딸기 소스, 바닐 아이스크림, 크림 우유 얼음입니다 되게 근데 이쁘다. 음. 음. 음. 달콤함이 폭발했어요. 와, 와. 이 팥빙수 나오고 나서 딸기 향이. 한 반경 2터까지소스가 나는 것 같아요. 린냥 혹시 꼬크가 뭔지 아셨어요? 포크 네. 뭐예요? 포크가 네. 이게 마카롱 스피을얘기한대요 아, 마카롱도 마카롱네. 있고 꼬끄도 있어서 먹는 재미가 있네요. 응. 음. 어, 이 정도면 이제 쓰러질 급 아닌가요? 그러니그 모래 모래 게임이잖아요. <웃음> 모래 게임.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맛있네요. 하겐 땡땡, 납두 땡. 땡. 나토, 땡. <웃음>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맛이 흡사네요 마카 마카. <웃음> 우선은 마카롱이 생각보다 많이 있던 점이 제일 좋았고요. 너무 달면 또 먹다가 질리고 그러잖아요. 충분히 달긴 하지만 계속 먹을 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마카롱의 그 쫀득쫀득한 식감이라든가 우유 빙수만의 그런 부드럽고 달콤함이 잘 어울려져서 저는 이 조합 되게 찬성입니다. 공복에 드시길 추천합니다. 음, 밥을 먹고 먹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음 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저는 빙수를 좋해서다 먹어보고 다니거든요. 음. 고급 디저트인 마카롱이 첨가가 돼서 굉장히 고급 디저트로 손색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호텔 빙수만한 퀄리티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마카롱은? 사랑입니다. 음. 나 리액션 안 해도 돼? 먹기만 해도 돼? 너무 맛있어. <웃음> 점점 효과 넣어주세요. 제가 분명히 리뷰를 도와줄이라고 했는데. <웃음> 맛있으면 장땡 아니야? <웃음> 아,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설빙이 부산에서 시작했다는 음. 것을? 전 부산 사람이거든요. <웃음> TMI. <웃음> 해시태그 <웃음> TMI. 리뉴양의 TMI. 아카롱은 네. 사랑입니다. 좀 늦은 거 아닐까? 이런 게 엔지. 이민 진짜 d